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폐기물 하차 후 발판에서 미끄러져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면 자기 신체 사고의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6과학 56203-579055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단은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망인이 이 사건 차량 앞에서 쓰러질 당시를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지만 망인이 위와같이 쓰러지기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망인의 동료 F는 폐기물을 하차한 후 시동이 켜져 있는 이사건 차량 옆에서 망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각자 자신들의 차량을 점검하기 위하여 망인은 이사건 차량으로 자신은 자신의 차량으로 갔고 자신의 차량 적재함 등을 점검한 후 돌아와 보니 망인이 이 사건 차량 앞에서 쓰러져 있었으며 차량 점검 후 망인을 발견하기까지 약 5분 정도 지났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운전석 쪽 문이 열려져 있었고 적재함도 올려져 있었던 점 폐기물을 운반하는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폐기물을 하차한 후에는 적재함에 폐기물이 남아 있는지 여부 적재함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선 쪽에 설치되어 있는 탑승용 발판을 밟고 올라가 적재함 부분, 타이어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점 위와 같은 점검을 위하여 적재함을 위로 올리는 경우가 있고 적재함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동이 켜져 있어야 하는 점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비의도적 사고인 추락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경찰 조사 역시 망인이 폐기물 하차 이후 이 사건 차량 위에서 차량 점검을 하던 중 차량 불상의 부위에 머리를 부딪힌 후그 충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서 도로로 추락해 두개골이 골절되었고 이로 인해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급성 경막하 혈종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아 뇌사종결된 점 망인은 평소 건강한 편으로 별다른 질병을 앓고 있지 아니하였고 망인의 신체에 제3자의 폭력 등에 의한 상해의 흔적이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제3자에 의하여 쓰러지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에 망인의 부상 부위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망인은 폐기물 하차 후이 사건 차량을 점검하던 중 또는 점검을 마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발판을 이용하여 운전석으로 올라가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던 중 급성경박하 혈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쟁점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차량의 본래 용도는 화물을 싣고 내리며 운반하는 것이고, 위 적재함은 이 사건 차량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을 위해 고정적으로 설비되어 있는 장치로서 그에 대한 점검은 필수적인 점, 이 사건 차량은 일반 승용차 등과 달리 차체가 지면으로부터 높게 제작되어 있어 발판을 이용하여 승하차를 하거나 하역작업을 하던 중에 떨어지거나 넘어져 다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점등 재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던 중 망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로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임으로 전체적으로 볼때이 사건 차량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자기 신체 사고, 즉이 사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자기신체사고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